이삼회 정도 꾹꾹꾹 눌러 주게 되면. 저는... 네, 안녕, 동태병.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시작되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한파에 대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겨울나기 준비들은 잘 하고 계십니까? 타이어, 브레이크, 배터리, 부동액, 엔진오일 등 미리 점검하고 교환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겨울나기 준비 중에 가장 기본적인 차 안에 따뜻한 기운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니 잘보지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기체나 액체가 좁은 통로를 지날 때 속력이 빨라지는 것처럼 자동차의 문에도 작은 틈새가 생기가 되면 주행 중 차가운 공기가 차 안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열 손실이 심해지게 되지 그래서 내 차에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찾는 방법과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줄게. 자동차가 대략 3년에서 4년 정도가 되면 여기저기 조금씩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특히 자동차 문 안쪽에 고무 몰딩의 경우는 노화 되고 딱딱해지면서 밀착도가 떨어지게 되고 또 자동차 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열었다 닫았다가 반복이 되면서 조금씩 비틀리고 틈이 생기게 되는데 그 틈새는 작지만 풍절음도 생기고 차가운 바람이 유입이 되고 안락한 운전에 지장을 주게 되지. 이 차도 측면에 명암이나 카드를 대고 밀어보면 단차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이런 영향 때문에 벌어진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게 되는데 바람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티슈 한 장을 바람이 들어올 것이라 예측되는 곳에 끼워 놓고 문을 닫고 에어건으로 바람을 불어 보면 틈이 생긴 곳에서는 안쪽에 티슈가 바람에 날리게 되지 이렇게 위쪽에서 틈이 생겼을 경우 단순한 작업으로 쉽게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는데 첫번째 창문을 끝까지 내려주고 두번째 차 문을 열어서 문 잠긴 고리가 있는 부분에 세차용 타월이나 방석 같은 것을 끼워 넣고 세번째 차 문의 상단 부분을 손으로 힘을 줘서 2,3회 정도 꾹꾹 눌러주게 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게 되지 차들을 다시 대보고 단차가 없어졌는지 확인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지 앞문과 뒷문에 단차가 없어졌지 다시 티슈를 끼우고 같은 방법으로 바람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볼까? 이젠 바람이 들어오지 않지 이렇게 문이 틀어져 차 문의 위쪽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은 차 문을 살짝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막아줄 수가 있지만 자동차의 고무 몰딩은 오랜 시간 날씨가 뜨거울 때나 추울 때또 잦은 세차에 세제에 노출되면서 고무는 조금씩 경화되고 수축돼 딱딱해지면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지 그래서 내가 탄력을 잃은 고무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바로 브레이크 오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 전에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브레이크 오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또 브레이크 오일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 오일이 아닌 브레이크 액으로 불리는 것이 맞는 거야. 브레이크 오일의 주성분이 식물성 글리콜 에테르와 실리콘으로 기름과 동일한 특성은 있지만 기름은 아닌 거지. 이두 성분 때문에 오래전부터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은 고무 부품 같은 것을 재생시킬 때 사용하기도 했었지. 요즘은 좋은 고무 관리제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예방 관리제들이지. 그럼 이용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줄게. 첫 번째, 스펀지 어플에 브레이크 오일을 묻혀서 고무 모양을 홀딩에 발라주고 두 번째 한 15분 정도 고무와 반응할 수 있도록 대기시간을 주고 세 번째 타월로 깨끗이 닦아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탄력이 돌아오고 겨울철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줄 수가 있게 되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겨울이 되면 집도 사람도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이 참 많아지네요 자동차도 겨울을 나려면 준비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차근차근 한 가지씩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내관련한다 네, 수고했어, 동티비요